안녕, 나는 피노야. 나는 테니스를 잘해. 안녕, 나는 파리야. 나도 테니스를 잘하고, 피노의 친구야. 파리야, 같이 테니스 치러 갈래? 그래, 좋아. 피노야, 가, 가다. 휴. 파리야, 가다. 어, 어, 어떡해, 짱. 파리야, 괜찮아? 하자. 이제 우리 집 가서, 만들게 할래. 다 머리야. 하나, 둘, 셋, 얍! 다음은 선폭기 날개야. 뿅! 와 시원하다. 너무 재밌었어. 나중에 또 만들자.